Hi there, a long time no see. I'm back to Korea. I'm back. Long. <laughs> Wait. Okay, today I'm gonna start my random trip on a. 어는 이거로 여행할 거예요. Oh my god, I'm so scared. 무서워, 무서워. 잠깐만. 뭐 나와나. 뭐야? 17? 17번이다. 김산 조지원. 에 17번 예 예비, 예비네. 이 다시 해야 되는 뜻이에요? We serve. 예비는 어떻게 다못 하잖아요. I think this is like resting area. 다시 해야 돼. 꽝이요 <웃음> Okay, anyways. 28분 좌석입니다. 공주 너자했어요나 지금 공주예요. 근데 왜 공주는 공주예요? 이유 있어요? 아 여기에서 공주들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주예요. 아 이거 맛있게 보여. This looks good. 돼지국밥 여기인가? 와우! 여기 시타 안좀 아네? 아! 여기다! 밥가합니다네 어, 고맙습니다. Oh my god! Wow, but Yui, w n do I eat? Oh my god! This is also good. This is something to put in. This n e a d e to be put in. I h a e n e t n a long time. i s e e d s to e u t i r Spicy? Fifty percent. 맛있습니다. 유이야 나너 위에서 먹을게 유이야 보고 싶었어 와우 맛있는데 오우 무슨 맛 알아요? 약간 신라면 맛 나왔어요 신라면 약간 느낌이 신라면 나왔어 oh, 음 so good. Oh, machine, and they are eating. s i 맘 g a p o r e I'm so sweet. Oh, yeah, h u n g Mmm, wow. -hmm. really delicious. Yeah, you see h a t o u e h Wow. Mmm. -hmm. It's good. Wow. So good. 와우 wow, 엄청 맛있어 음. 미쳤어. 이거 라면 넣어야지 와우 음. wow. 그리고 냄새 없어요 it doesn't smell like this one 와진 음. <웃음> 음. wow, 맛있어 야 진짜 국밥 나 한국에서 맛있어 유이 음. <웃음> 뭐 먹고 있어? 오. Mapic, you're a l t e of e What's your name? 이름이 뭐예요? 철구, t 구예요떡 o 예 u 떡구야, 떡구야, 일어 t o u t o k u t Toku, Toku, Toku, t u 일어나! 지금 몇 시야? 일어나! 지금 10시요! 일어나! Wake up! 일어나! 아니, 자지 마라! 일어나! 너돼지 되고 싶어? 일어나! 어, 안녕하세요! 음. 아 혹시 여기서 관광, 관광하는 거 있어요? 관광지 네. 네. 어디 가시죠? 관광지 가고 싶어요 관광지요? 네 관광지 저 처음에 여기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요? 여, 저 홍콩부터 여기 권주대문 아, 위에서 왔어요 홍콩, 어, 어, 어 여기 그냥 공주 여기 와, 고, 와고 싶, 싶어서 여기 왔어요 아, 공부하러 왔어요? 응, 네 아, 그냥 홍콩부터 여기 홍콩에서? 응 홍콩에서 아, 홍콩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아하 공주 좋아요. <웃음> 아, 좋아요. <웃음> 근데 왜 공주는 공주예요? 공주는 공주가 많이 살아서 공주. 아 여기 공주 많이 살아서 아, 그래요. 그냥 지명이 공주겠죠. 어, 이름이. 이름이 공주. 근데 왜 공주예요? 그러니까. 어, 백제 시대에 그냥 공주로 지, 지, 어, 지명을 했겠죠 공주로. 공주 부 u 이렇게케가 공주 피어, 피 부여 어피 부여, 부여 어피 응, 피부 피어, 응, 부여 어 피어, 응. 피 피어, 피 피어, 아, 피어, 아, 공주 피어, 아, 어피여 피어, 피어, 피어, 피어, 피어아 공주 부여! 부, 아 공주 부여요? 네. 아 여기에서 사람들 공주 보, 봤어 그래서 여기 공주 잤어요저기 보이는게 공산섬 아, 아. 보이는 공산섬 아, 와 너무 예뻐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우와 귀여 오. 아 공주 봤어 그래서 공주 잤어 이건 공주는 공주는 뭐가 유명해요? 공주요? 응. 음. 어 밤. 밤? 어. 밤 유명해요? 예. 네. 밤은 뭐왜 유명해요? 공주에서 밤이 많이 나와. 아공 공주들 밤에 나와요. 네. <웃음> 공 공주에 밤에 나와요. 어, 지금 공주 아직도 한국에 있어요 공주. 없어요, 없어요. 아, 아 여기는 공주가 진짜 이름이야, 이름. 여기는 마을 아... 이름이 공주, 공주가 많은 게 아니고, 아... 마을 이름이 공주. 아, 오케이. 밤, 아, 밤 이름, 아, 공주 이름이 밤이에요? 아니, 공주 명산물이 밤. 아, 명산물이 밤. 아, 그래서 여기 밤 유명해요? 예. 아, 아 밤은 뭔가 밤에 생각했어. 약간 밤. 아... 별 아, 그러니까 아, 나오는 그 컴컴 컴컴한 밤이 아니고 아, 아. 먹는. 아밤아 아, 아, 이해해요 아, 이해해요. 알밤 알밤. 알밤 아. 오오오 거기 군이 있어요. 아니 옛날 백제인. 아니 그,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요? 백년 네, 네. 전에부터 요 지금까지 이거 네. 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반파이. 어, 또 깻이 아닌가요? 와오 반파이 있어요. 네, 여기가 와. 방파이. 저거 타고 아, 네. 왕릉 가면 돼 왕릉 완는 는 뭐예요? 왕릉 저기 저 이게 무덤 무덤 아 무덤? 네 저거 타고 아 무덤 템포인가요 혹시 네. 템포아 네. 이거 이거 같이로요 네 사네 우와 미쳤어 뭐, 멋있네 와 Wow, 여기 미쳤어. 여기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거기 봐봐. 거기에서 일 하는 사람 있어. w wow, o they, wow, they're working. Oh my god. 아이유 가도 돼요? Wow, 미쳤어. h e Wow, 여기 oh oh h oh, oh. Look at them. They're working. How much they get paid? <laughs> 이거 더, 이거 한달얼마에요 와, 박정원, 박정원 한달 발정원. 발정원 시간이요? 와, 헐, 와 멋있어. 아 여기 독일네아 독일. 아, 잼머니. 아 잼머니 팀이요? 아무아니에요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해 서울. 서울. 이거 식사 시간 있을 거야 와 아내 같것 같아 아 이런 거 찍고 오 됐어 오 됐어 열었어 오 너무 좋았어. 미쳤어, 이게.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여기 140분 썼는데 오케이, 렛츠 트이이 r y 가자. 가자. 갈게 여기 너무 조용해서 어? 여기 도로이네? 근데 여기갈수 있어 갈수 못한 것 같아 어? 갈수 있네? 이게 뭐야? 맞아. 사진 찍는 거. 아아 아. 아 와우. 아. <웃음> 아, <웃음> <wow. 웃음> 왜이게나 커이 않아서 그래요. 아니, 어, 괜찮아 이거로 하자. I'm too short. 어, 아 이거 좀 멋있네 이거. 얘들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완료. 오. 오? 어? 아, 이 o u can move this. 아, 그러네. We can't move this. Yeah, you don't o k It looks like a ghost. e e it. You c s e it. y a n t o s t i g t o h e o s n t h e h e to go to h o h h t t the i o t h s i t m i n t e i o t h s 아 이거 동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 했어. <웃음> <웃음> 와, I'm the I'm a famous famous person now. 유명한 사람 했어. 지금은. 네, 왜 왜죠? 끝났어. 에이, 이, 어, 이쪽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쪽 게 가자. 에이, 에이? 오케이. Let's check. 모텔 오픈 버스 하자. 에이, 이거는 진짜 나쁘지 않은 보여요. 진짜로 너무 예쁘다. 이 모텔은 내가 보는 좀 모텔에서 가장 예쁜 거. 에이, 호텔라고 말해요. i t 호텔 h o 아니, 호텔이 e l y 모텔아니요호텔이 e l you. 오, 이쪽에 몇 시지? 오케이, c h e 아마 된것 같아. 어하세요 저, check in 해도 될까요? 아, 네. 음. 이렇게 향기 좋아. 와, 미쳤어. Wow, this is nice. Yeah, 이게. Yeah, yeah. Wow, wow. 미쳤다, 와, 이게. 이거 그냥, 이거는 이 호텔 아직도 아마 한10 reviews만 있어 They only have 10 reviews. And it's really nice. Oh my god. Yeah, 이거 잘 잡았어요. Oh. 와우 wow, 괜찮다 여기 와 PC! 야와 PC 이래고 The gift 오. 오. 에이, 선물 나한테 주는 거예요 뭐 뭐지? 어 근데 너무 깨끗해 끗끗한 게 이렇게 했어 <웃음> It's really nicely set 오, 이것도 특 개죠. 네 이게 뭐지? 레디 셋 음, 헤어 타월, 음, 또 뭐지? 오. 오, love, love 마사지 젤, 오, so love mor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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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cleaning cleanliness for women's health. 이거 이거 나서도 되네. Foam cleansing. Skin for woman. Lotion for woman. 치약 oh, 아 치약 나 이번에 같이고 왔어. Toothpaste. Skin for men Good. Lotion for men Oh, it's a young girl! I've r e t I'm o h a Hair wax Shaving foam This 같네 그리고 it's the same t h t is the e i Golden circle 이회용이요? 이 이회 안돼요. Golden circle. <laughs> Golden circle. <laughs> okay, anyways, I'll see you guys tomorrow. I'm not know what I'm talking about now. 지 o 모 모한 놈고 몰랐어. 잘자요.